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그 사이 나의 마음도 많이 변했지 가맣게 만난 줄 알았던 나이는앞에만만에 별이 같이 찼어 주저앉아버린 그때나왜 다시 일어날 생각을 못해봤을까 움츠었던 몸을 펴고 일어나니 울렸다보던 하늘은 나의 는 바로와 깨져버린 외로움에 그저 홀로가 편해져버렸어내 무뎌져버린 일상 속에서 파도를 타고 이젠 밖으로 나왔어 수없이 펼쳐질